안녕하세요. 엠스톤 경기남부의 정승호이사입니다 어, 지금, 저희 사무실에서, 어, GPS, 이제 RFTC 말고, GPS 방식 보드를 안에, n v 아래 삽입을 해서, 어, 안에 이제 수신반 안테나가 안에 내장되어 있구요. 여기 보시면, 이제 여기 BNC 타입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BNC 타입으로 이렇게 쭉 연장을 해서, 여기 이렇게 보시면, GPS 중간에 BNC로 해서 이제 안테나, 실제 안테나가 이제 이렇게 이 안테나는 이제 외부로 빼줘야지 이제 수신이 되는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GI RFTC 라디오 수신이 안 되는 곳에서는 BNC로 이렇게 연장을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GPS라고 해서 40% 이렇게 올라오고 20% 정도만 올라오면 이제 되고 설정을 보시면 m v r 의 이제 시스템에 시간 및 날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RFTC는 없고 이제 GPS 방식으로 해서 동기화를 누르시면 마찬가지고 이런식으로 시간 날짜가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. GPS에서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